승리야 여긴 잘 나와, 이걸로 찍으면. 안개 엄청 꼈어? 저기 뭐 있는지 한번 찍어봐도 돼. 아무것도 없어? 오. 호텔에 도착을? 네. <웃음> 호텔에 도착을? <웃음> 안녕하세요. 우리는 좀 오늘 일정이 각자 바빴어서 마치고 여행을 왔어요. 강화도에 여행을 왔습니다. 호텔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모님. 잘찍어이릴것 같습니다. 보만 있어도 너무 니나오 <웃음> 조용하다. Yep. 어 안녕하세요 우리는 어제 어, 잘 쉬고 이제 강화도 투어를 할 생각입니다 강화도에는 어, 정말 가본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승미의 추천을 통해서 가보게 되었습니다 <웃음> <웃음> 그래서 근데 하루 종일 막또 열심히 돌아다닐 것 같진 않군요. 아, 안구요. 안그요 뭐 큰... <웃음> <웃음> 누가 물어봤어요? 안군요 편집 <웃음> <웃음> 다시 처음부터. 뭐야? 뭘 처음부터야. <웃음> 강화도를 좀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예요. 안녕. 첫번째 코스로 어, 조양방직이라는 곳에 왔어요 여기는 옛날에 방직공장이었던 데를 방직이 뭐죠? 뭐실뽀포 이런거 아니에요? 근데 그 공장을 어, 카페로 개조해 가지고 약간 관광지로 지금 발전해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온다 그래서 우리도 찾아와 봤어요 그래서 한번 진짜로 멋있게 잘돼 있는지 인생샷 찍을 수 있는 곳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.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도 가보면 좋을지 안 좋을지 제가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주의할 점은 가족 단위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. 아 가족 단위가? 음. 그래서 좀 사람 붐비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나 아, 음. 처럼 그런 분들은 좀 생각하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. 네. 어쨌든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뭐좀 비싸다는 얘기가 맞아요. 있었는데, 뭐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또 인생샷 찍을 수 있는 분명히 좀 노랗구나 내가 컨 틀어주세요 음 우와 와. 여기... 여기. 여기 지금 약간 외국 같지 않아? 이거. 우와 이저 공장을 이렇게 조명도 예쁜것 같아 파란색이라서 우와 이거 그거잖아 면도 우와 근데? 아 끝에? 어. 그래 그래 와 대박이다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여기 겁나 좋아요 대박이네 대박. 음, 맛있게 먹어요. 난뭐뭐뭐 <laughs> 동막해변이 음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음 서해바다에 <웃음> 서해, 서해 오면서 그 조수간만에 잘 아나요? 그 밀물 썰물 때도 확인을 안 하고 왔어요. Get first 어, 언니야, 이거 사진 보내줘야겠다. Get f i r 어쨌든 오 바다 냄새 난다. 너무 아름다워. 잠깐이지만 어땠어요? 아, 좋았어요. 근데 여기서 놀면 색감둥이 되겠다, 그치? 근나좀고싶은 네, 와, 여기 너무 대박이야. 안 좋은데, 그렇게? 안 좋네. <웃음> 이게 애기 군덩이 같아요 통통 <웃음> 왜요? 귀여워 <웃음> 표현이 응. 푹신푹신해 이거 봐봐요 여기 헉, 안에가 되게 촉촉하네 응. 응. 크림 발라서 한번 먹어보세요 독주 아이스크림? 있잖아요. <웃음> 음. 아, 여기에 그딱딱세고그 그것도 팔더라고요. 음. 딱새우 뭐야? 딱새우 떡볶이. 떡볶이. 그때 먹고 싶었어. 아 먹을까? 딱새우 떡볶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음. 진짜 강추. 완전 강추. 음. 짧은 일박 이일인데. 뜬금뜬금 아니었으면 뭐 바로 왔을 텐데. 커피도 <웃음> 맛있어. 진짜 <웃음> 내일부터 다시 헬스 열심히 할 거예요. <웃음> 다이어트 중에 <중이잖아>. 저는. <웃음>